네이버 페이로 기본료의 10%를 페이백을 해줘요 기본료도 기존에 사용하던 무제한 요금에 비해 반값이에요 제일 비싼 요금제가 4만 1,990원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혁신적인 아주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뭐, 제가 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뭐, 저도 없는 돈을 시작해서 차곡차곡 잘 모아서 지금 이렇게 카라반이 뭐 열다섯 대 이상 되는 규모로 키워놨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아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뭐이 정도 규모로 커왔지만, 제가 어, 아끼는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원없이 아껴요. 어? 가감하게 아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시즌 중에는 거의 이제 집 아니면 캠핑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집 이건 캠핑장이건 저희가 다 와이파이가 터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100 통화 이상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는 일이 있지, 걸리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제 요새 뭐 무제한 거의 많이 쓰시잖아요. 뭐79 요금제 뭐 이런 거. 요금제만 해도 뭐 7만원대 이렇게 나가고 만약에 기기를 새로 바꿨다 하면은 뭐 10만원도 이렇게 나가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그것도 아깝거든요. 실제적으로 쓰는 게 없어요. 뭐 데이터는 와이파이 잡아서 쓰죠. 통화는 뭐 제가 뭐 지금은 뭐 거는 것도 무료인 게 많지만 거의 받는 전화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네이버 이렇게 하다가 어, 되게 신기한 요금제를 발견을 했어요 네이버와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요게 제휴해서 만든 요금제인데 어, 되게 신기해요 이 요금제는 어, 일단 기본료도 기존에 사용하던 무제한 요금에 비해 반값이에요 제일 비싼 요금제가 무려 4만 1,990원 근데 재미난 거는 네이버와 연동을 해서 네이버 페이로 기본료의 10%를 페이백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기본료에서 10%를 다시 네이버 페이,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할 때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1년에 꽤나 많이 구입을 해요 근데 저도 그 네이버 페이가 결제되는 상품들만 거의 구매를 하거든요 거기에 네이버페이와 연동된 카드를 쓰다보니까 거의 이제 그것만 쓰는데 이게 무시 못해요. 저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을 구매할 때뭐 2% 3% 정도 페이백을 받으면 1년이면 그 금액이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이 요금제는 무려 10%를 페이백을 해줘요. 만약에 4, 제일 비싼 4 1,990원짜리를 요금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은실제적으로 내가 결제되는 금액은 38,173원 밖에 되지 않아요 38,173원이면 내가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요 요거는 무제한이 어, 1,5기가 정도씩을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고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은5가 b p s 정도를 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 1,5기가 면은한 달이면 은 거의 150기가죠 150기가를 뭐 저는 써본 적도 없고 쓸 일도 없어요 와이파이를 거의 다 잡아 쓰기 때문에 근데 뭐 많이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을 많이 보시면 그 정도 쓸텐데 되게 매력적인 요금제가 아닐 수 없죠 무제한으로 데이터도 쓰고 무제한으로도 전화통화도 하고 거기에 10, 내가 쓰는 요금제 10%를 네이버 페이로 돌려받으니 요금제는, 어, 네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뭐, 그렇게 무제한이 필요 없다 하면은, 어, 15,900원짜리와 무려 6,600원짜리 요금제도 있어요. 6,600원짜리는 통화를 250분, 그다음에 문자 100, 1 0건그 다음 데이터는 1기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6,600원에 네이버 적립은 600원이 적립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은 달랑 6천원이에요 월 6천원에 통화 20분에 문자 100권을 사용하시고 네이버페이를 또 600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엄청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 같으면 지금 이거를 쓴다고 하면은 1년 제가 지금 한 달에 쓰는 요금제를 이걸로 쓰면 1년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7구 요금제를 쓰, 6, 제가 4구 요금제를 쓰는데 거의 1년치를 쓴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금제는 총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일 비싼 41,990원짜리. 요거는, 어, 매일 5기가의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아랫단계.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34,900원짜리 900, 요금제는 월 10기가에 매일 일수로 2기가에. 그니까, 러한 170기가 아, 정도. 에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게 다 소진이 되면 3가 b p s 3가 b p s 면뭐 일반적인 영상은 무리없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속도니까 그냥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것도 31,073원이 페이백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쓰 결제되시는 금액은 31,727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15,900원짜리. 요거는 데이터가 월 5기가. 이게 지금 제가 쓰는 49,000원짜리 요금제랑 거의 비슷한 스펙이거든요 통화 250분에 문자 100건 그리고 요거에 어, 1,445원의 페이백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은 14,455원 그래서 거의 반값 이하의 페이백까지 어,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요금제이고요 어, 교체하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요즘 원택트 시대라 어디 뭐 매장에 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알뜰 요금제 유플러스 알뜰 요금제 이렇게 치시면 자 이런식으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쌓는 꿀팁해서월 34,900원 뭐요런 페이지가 뜰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뭐 유심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바로 집으로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번호 이동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내가 특별히 매장에 가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유심만 집으로 받으면 그냥 내가 쓰던 폰 그대로 유심만 바깥 끼시면 내가 쓰는 폰에 내가 쓰던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통신사만 그냥 갈아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쓰는데 유심 하나 바깥 끼으로써 가격은 절반이요 거기에 포인트 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사실 요런게 몰라서 못뭐 쓰지 알면은 안 쓰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똑같이잖아요 지금 내가 쓰는 거를 똑같이 쓰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솔직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시고 대형통신사 쓰시고 근데 솔직히 예전처럼 대형통신사도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전에는 뭐 영화관 이든 어디든 이제 이렇게 할인 혜택들이 많았는데 그런 혜택들이 거의 뭐 사라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통신사를 쓰던 뭐그 매력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다고 이 u 플러스 알뜰 유알모가 망을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깔려있는 망을 대형통신사 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뭐 네이버와 제휴를 해서 네이버 페이까지 환급 받으면서 대형통신사 통신망을 그대로 쓰는 그러니까 뭐 대형통신사에서 쓰는 마케팅 비용이나 이제 그런 거를 다 절감한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똑같이 요금을 쓰더라도 1년이면은 꽤나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기존의사구 요금을 쓰지만 대부분의 의세분들이 7 9 6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79,000원짜리를 1년을 쓰시면은 거의 9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시면 같은 스펙이면은 32,000원이에요. 곱하기 12. 그러면 3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절약되는 건가요? 50만원에 50만원이 절약되고 거기에 10%를 페이백까지 받으시는 거니까 꽤나 매력적인 요금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뭐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투자를 하셔서 6 0만 갈아끼는 수고를 덜어주신다면 1년에 한 50만원 가까이 세이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돈으로 카라반 하나 더살 겁니다. 뿅.